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음, 1인 지식 기업가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 궁금한 분들은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음, 제가 2년 전에 그 1인 지식 창업에 대해서 어, 책을 쓸 때만 해도 어, 요즘같이 관심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음, 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1인 지식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확고하게 어떤 걸 추구하고 이 추구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줄 것인가 뭐 교육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1인 지식 기업가의 자본 자체가 자기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취미일 수도 있고 노하우 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작가 강사 강연가 뭐 칼럼 리스트 그리고 요즘에 유튜버까지 자기만의 어떤 역량이나 경험을 드러내가지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 수강생이 됐든 뭐 학생이 됐든 어딘가에 특강을 갔을 때뭐 수강생이 됐든 그런데 어떤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누군가한테 그것만 알려주고 이익만 취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정체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통해서 1인 창업부터 어, 책 쓰기 그리고 마인드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확고한 소신이 있어요 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자기 관리 고 마인드 관리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확신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변화 했으면 하는 그 부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면 영어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면 상대방도 변화할 거란 확신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만의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지식을 풀어내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독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뤄낸 성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내 보일 수가 있어야겠죠 1인 지식 기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냥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편의점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소비재를 판매하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고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나 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먼저 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걸 증명해 낸 걸로 가지고 내가 응당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 수는 없겠죠 내가 매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상대방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라클 모닝을 외치고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 성과를 낼수 있다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성과가 없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1인 지식기업가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자, 내 입으로 내 힘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역량을 조금씩 키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영향력을 어떻게 내 보일 수 있을지 자 이거는 내가 내가 권력을 가지겠다는 하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춰야 됩니다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진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거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대상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1인 창업 공부 마인드 공부 하단에 온라인 카페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